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에 있는 운정파크에 가려고 합니다. 음, 운정파크가 리모델링 됐다고 해서 얼마 전에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4년 전에 그안 좋았던 모습과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정파크에서는 헬멧이 필수라고 하니까 헬멧을 꼭 챙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운정파크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갔을 때는 좀 파크가 안 좋았어요. 파크의 웨이브 면이라던가 이런 게다 다르고 좀 뭔가 동선도 많이 이상하고 그리고 면이 이 쿼터나 이런 면들이 시멘트로 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면이 매끄럽지가 못해가지고 운퉁불퉁해서 타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어, 올해 이제 새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안 좋았던 단점들을 많이 이제 보완을 해서 좀더 크고 되게 어, 아기자기하게 더좀더 더 재밌게 탈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오늘 한번 시간을 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 드디어 문정 건강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그 중간에 세계로 금난교에 요 사이 길로 쭉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맞어 봤어? 봤어? 어, 봤어? 어. 맞아옛날 이거는 그대로고 옛날 그대로고 여기 바뀌는 거 저기도 바뀌고 옛날에 저쪽이 다 계단이었는데 여게 되게 박스 되게 안 좋았었는데 여기도 바뀌고 여기 볼 아, 옛날에 원 그냥 동그라미였는데 완전 동그라미였는데 그래도 이것도 많이 좋아졌네 수직인데 오네보다. 이 음. 별로 애들 타지도 않았고. 이쪽은 좀난거 같고. 음. 살짝 달랑말랑 120mm 흙 껴야 되겠는데? 여기도. 뭔가 애매하네? 아, 안나네 전에보다는 많이 좋은 것 같은데? 볼케이노도 괜찮고. 근데 여기가 완전 월이다. 저기가 완전 월이네.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약간 스페인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여기는 완전 거의 어, 완전 월이야 월. 커터가 아니라 저기 타려면 조금 저쪽을 타려면 조금 힘든 것 같아. 음음 음. 어? 이름? 어 이름? 이름? <웃음> 익스트림 하냐 음. 이쪽이 보면 많이 많이 서있어 이게 머리 그래가지고 조금은 여기 탈때 조금 위험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렇게 타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마무리도 이렇게 나쁘지 않고 외국, 뭐 스페인 에서 봤던 그런 구조물 아이 볼케이노가 상당히 잘 맞는 것 같고 위에, 위에도 괜찮고 여기도 뭐 스타트 할수 있는 곳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예전에 비하면 예전 파크에 비하면 좋아진 것 같아 예전에 비하면, 여기는 뭐 원래 원래 괜찮았던 부분이고 보울도 나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잘 찍고 내려오면 될것 같고 아마 애들이 많이 안 타서 그지? 여기서 애들 많이 안 타지? 어 스쿠터 애들이 좀 원래는 많이 오는데 응 음, 스쿠터뿐만 아니라 다른 거, BMX 많이 와? BMX 많이 와요 많이 오지? 금은 많이 안 오는 음. 시간대여 그렇지, 오늘은 쉬는 날이 시간대. 아니니까 어.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있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 그러면 돌아오지 네 그치? 네 너는 만약에 이쪽으로 하면 이쪽만 내려 네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손은 손을 그냥 내리는 거야 이쪽으로 아 응? 이손 자체를 네. 손을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야 한번 아. 해볼요 응? 응.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응 똑바로 일단 일자로 만든 다음에 들어서응그지 그걸 계속 하면 돼 이 순간에 똑같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손을 밑으로 만 내리면 돼요 이렇게 내리면 아, 구독자 몇명 없는데? 괜찮아. <웃음> 원래 <웃음> 아, 여기 원래 점점 성아 저희 정모하러 왔어요. 정모요? 아, 저희 원래. 사드 정모? 구독자 별로 없는데, 칠 명만. 칠 명이면 많은 거예요. 저 아, 진짜? 저세 저 명이에요. <웃음> 아뭐 하고 있요아저 콜라보레이션. 뭐, 콜라보레이션 둘이. 미니어처 뭐? 뭐 <웃음> <콜라보레이션> 아그 뭐, <웃음> 뭐. 아, 초딩 때막 미니어처 막. <웃음> <웃음> 이제 칠백5명 됐어요. 저너개무뭐 아, BFW 타세요? 한이에요. <웃음> 스트림 한이에요? 아, 네. 한. 네, 네. 한. 네. 한. 제 성이 한니다 우와, 아, 와, 팀명구 제가 벌써 4명 늘었어요. 일만 되면 어, 여기 어. 다시 와서 떡볶이 사 주세요. 저희 때문이 될까? 당연하죠. 이걸로 이걸로 돈 벌면 어린 친구들 뭐 누구 만나면 정말 사줄 거예요. <웃음> 와! 아, 만명 넘으면. 벌레 붙었어요. <웃음> 어, 진짜. <웃음> 네. 올라오니까 같이. <다> 아무튼 <웃음> <기쁜. 웃음> 반가웠어요. 구독 네, 고마워요. 네, 네, 네. 네. 네. 네. 영상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네. <웃음> <웃음>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다음에 다음또 놀러 올게. 네. 오늘 가르쳐 준거 까먹지 말고. 네. 그리고 채널에 올려놓은 거 보면서 연습해. 네. 여기 잘하는 네. 친구 있잖아. 알려달라고 그러, 그러면 네. 되지.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영상 이런 거 보다는 잘 타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제일 빨리. 그지 오늘 아저씨가 네. 알려줬잖아. 네. 그러면 조금 쉽게 빨리 될 거야. 네. 어, 어쩌다가 한번올 거야. 네. 음.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오늘 운정파크와서 어, 타봤는데 아, 타기 괜찮아요 박스점프대도 예전에 비하면 너무 에어도 쉽게 잘 떠지고 트랜스퍼 할수 있는 것도 많고 어, 많이 미끄럽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먼거 빼고는 되게 재밌게 잘 타고 가는 것같아 벌써 아, 해가 길어져가지고 잘 시간을 잘못 봤는데 벌써 7시가 다 됐네요 어, 여기서 또 재밌는 인싸 친구들 여고생들 또 만나서 구독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뵙겠습니다